안녕하세요 이거 닭가슴살인데요 보여? 닭가슴살 이걸로 닭가슴살 국수를 끓일 거예요 근데 이게 뮬오리세키에서 그 저기 그 이상민씨가 그걸 하더라고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 커트 못 해야돼 그것도 타고 분쇄 가라졌지. 곱게 응. 음. 그거, 야. 응. 어? 그 비닐에도 담가이게꼭 짜야 되잖아. 그거. 소금을 좀 쳐주고. 이거는 어 이제 감자 전분. 좀잘나오려나 75mm. 근데 비닐 되이도면 되지. 어정도비닐서이비닐이어어갔어지이 정도면 되지. 이 정도면 되지. 이 정도면 되지. 이 정도면 되지. 이정면이두 개야? 아이정도 여기, 여기를 잘라야지, 여기를 잘라서 그래. 응? 잘라줬는데? 거의 안 나와, 요. 아, 안 잘라줬네. 아, 여기 나와봐봐요. 아, 여기를 잘라야지. 너무 가늘어. 응? 이 무동면보다 두꺼워, 이렇게 자르면. 가위가 안 되냐? 응. 응. 이거는 멸치하고 다시마하고 이제 끓는 물이에요. 이게 멸치, 멸치 다시마 끓여서 바친 거. 끓는다. 너무 짧고 잘랐어. <웃음> 안 나와요? 어? 안 나와? 키워졌어? 응. 내가 잡볼까와 언제 그 어느 천년에 그거 하고 있어? 길게 잘라야 되는데. 저거. 내가 해봐. 네? 응? 네가 너무 너무 적어. 너무 적어? 응. 그거만 하고 또더타주어 오빠. 타자 버렸어. 응? 야 타자 버렸어. 터진다니까. 네. 야 대긴 되는데. 응? 긴 돼요. 거의. 네. 어? 응? 응. <웃음> 그걸로 해. 되긴 되네. 불 끄고 다시 담 담송하네. 불 쩔일 니다 터져서 이동. <웃음> 터져가지고 비닐 바꿨어요. 비닐이가 얇은데 냈더니 터져버리네. 잘 나와요? 예. 응. 내가 짜? 네가 짜. 이이이 산에서 잘라야 돼. 너무 기니까 이거 건져야 돼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만. <웃음> 와, 이게. 어, 뭐야, 이거? 뭐야, 이거? 안 돼. 이봐왜안 돼. 어, 이거 안 돼. 이로멋있이 어? 어. 어, 나오네. 뭐가 걸렸었나? 그랬나봐 근데 쉬어 응? 어? 좀 쉬라고 쉬라니까 이거 건져 내야 돼아 건져야 된다고? 응 음. 얘만 길게 하고 음, 그러면 그만 그만 그만 응. 음. 이거를 찬물에 이거 찬물에 또 건져 내고 찬물에 한번 들어갔다 나와야 손만하네쏜닥쏜하니까야 <웃음> 여기서 바짝 이만큼 지고 해야 잘 나와 분역이 너무 적어서 힘들어 갈수록 이게 더 구멍이 더 작아지는 것 같냐? 하거 <웃음> <웃음> 닭,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양념하면 <웃음> 뭐. 음, 맛있겠는데 이거, 음. 와 극한직업이다 극한직업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조금만 <웃음> 너무 길어. 잘라야 되는데, 중간중간. 너무 길어갖고. 찬물에 한번 이렇게 헹궈주고, 여기다가 양념을 해야지. 국간장. 너무 긴걸좀 잘라야 되겠다, 그지? 먹으면서 이로 끊으면 안 돼? 이불어? 응. 팔을 좀 많이 내야 돼. 후추도 쳐주고. 다된 거예요? 응. 이 계란, 계란지단 이에요. 하얀색, 이게 너무 얇게 됐어. 이건 김가루. 이렇게 해서 닭가슴살, 음, 국수가 안생했어요. 근데 이렇게 이제 해서 먹으면 우동처럼 국수도 같기도 하고, 우동 같기도 하고, 맛이 좋아요.